집에 갑시다, 이제. 와, 오늘 진짜 추웠네. 아, 오늘 별거 없고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서 어, 작업실 어, 인테리어 공사 다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쉬다가 운동하고 그 다음 노래 연습 좀 하다가 수 없나 봐 오늘 또 작업실 또 사장 친구가 사장 친구랑 얘기를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밥 먹고 하루가 벌써 갔네요 참 이게 그렇게 게으르지 않게 보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아 뭔가 부족하단 말이야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집에 가서 어또 12시 전에는 잠들어야 어 12시 전에는 잠들어야, 어 12시 전에는 잠들어야 어 내일 또 스케줄을 또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으니까, 아, 그렇게 되네요. 와, 노래를, 노래가 참 재밌어, 참. 이게, 사람이 욕심이 과하다고 해야 되나, 살면서, 제대로 된 취미활동을 가진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음... 뭐 음악도 제대로 뭐 하려고만 했지 취미활동처럼 한 적도 없고 뭐 낚시도 수준은 취미활동 수준인데 이걸로 컨텐츠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나름 또 취미활동이라고만 하기에는 좀 그렇고 뭐 물론 취미로 할 때도 있었죠 아예 없는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참 방식이 하는 방식이 아휴, 말투 죠참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, 쪽 약국이 아니었는데 어 그러고 보면 욕심이 참 나는 많았구나. 뭔가를 하려고 하면 다 잘하려고 했구나. 즐긴 적이 별로 없구나.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노래도 참, 지금은 뭐 노래로 돈벌 생각을 아니면 프로가 될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재밌는 것 같기도 한데, 아 예전에는 별로 이렇게 재밌지 않았어요. 뭐신호음악 학원 다니면서부터 재미없었다고 해야 되나 뭔가 다 진지하게 대해야할 만할 것 같은 아또 삶을 또 진지하게 또 살면 어우 그거만큼 버거운 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뭐 그게 말한다고 되진 않겠지만 시지상으로는좀 대충 살려고요 어 이게 잘하려고 아니면 돈을 벌려고 내지는 어 뭐라 그래야 될까? 잘 보이려고 내지는 뭐 타이틀을 딸려고 그렇게 살다보니까 사실 그렇게 딱딱 얻은것도 없지만 너무 지치는거 지쳤어요 그냥 지치네요 이렇게 사는게 이렇게 사는게 너무 지쳐 그래서 뭐 컨텐츠도 사실은 욕심부리면 지금 우럭도 마무리를 쳐야 되고, 지금 빙어낚시도 가야 되고, 또, 또 뭐였지? 어, 볼락도 잡아야 되고, 참 이, 할게 정말 많잖아요. 그래서. 사실 지금 자금이 넉넉하지도 않고 그래서 나갈 수도 없고 돈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일은 여기서 돈을 버는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좀 괜찮다 싶으면 뭐 저야 뭐늘 일을 그만둘 준비는 늘 되어있습니다만 <웃음> 그만두기가 어렵네 아우 졸려 아 어, 어, 열심히 살지도 뭐 대충 살지도 않은 하루가 지나왔네요 그냥 요정도로만 대해주려고요 앞으로 저를 그렇게막 벼랑 끝으로 몰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 그래서 뭐 굉장히 뭐 열심히 살 것도 아니고 태도 자체가 잘하려고 하는 태도를 버려야 될것 같고 보셨잖아요 노래 그렇게 그냥 그런데 올리는 거. <웃음> 저의 태도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연습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요즘에 술을 주한 2에서 3회 먹던 거를 계획상으로는 지금 한 달에 한번 마시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전에 1월 31일 날 마셨으니까 아 1월이래 12월 31일 날 와셨으니까 12월 31일까지 그래가지고 지금 1월 달은 술을 안 마신 상태예요 그래서 술을 안 마셔 지금. 1월달은안 마셨거든요. 오늘이 뭐 꺼졌네. 7일, 7일인 것 같은데. 네, 7일입니다. 1월 7일, 일주일을 안 마셨거든요. 2~3회 먹던 사람이. 지금 뭔가... 논리적인 오류가 조금 있지만 살을 좀 빼고 싶어요 무슨 논리적인 오류냐 어, 대충 산다 그랬는데 왜 근데 대충 사는 거랑 거랑은 관계 없는 것 같아요 난 대충 기분도 대충 좋았으면 좋겠고 우울감도 별로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때 피로감을 좀들 느끼고 싶은데 어, 열심히 대충 살기 위해서는 술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건 나태하게 사는 거지 대충 사는 게 아니야 이거는. 그래가지고 술을 한 달에 한 번으로 확 줄이고 담배는 지금 한 3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안 핀지 뭐 끊었다고 말하기는 뭐한데 안, 안 핀지 한 대도 안 핀지 3개월 정도 됐거든요 아우 씨. 음. 으어 음. 여튼 말을 한번 또 정리를 또해 봐야 되겠지만 어 대충 살자 2021 년도는 대충 살아야 되겠어요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어, 그냥 본인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살아야 될것 같아요. 돈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, 뭐, 어떤 느낌, 있은, 있는 느낌이 뭔지 모르겠어서. 뭐, 있어 봐야 뭐, 한, 돈한 500, 어? 한 1000만원 있었지, 뭐, 내가 뭐, 언제 있어 봤다고? <웃음> 그러네요, 하 여튼.